안녕하세요 정조입니다자 오늘 도 열심히 해볼까요? 주는대로 한번 재밌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아 이거 분리베어 나왔으니까 비빈을또 괜찮겠네요 바로 케인먹고삼비빈을 받겠습니다 아 결단력있는 투자자 이거 괜찮죠? 그러면 업은 굳이 안치고 암살 아트럭스 자 한번 가봅시다 와우. 엄청사로 애니비아 붙였네요. 나이스. 암살자니까 인피 준비하겠습니다. 그래도 암살자 활용 은 하면 좋겠죠? 여기가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. 이자 조금 깨더라도 업 할게요. 아, 이거는. 이긴거 같은데? 일러! 나이스! 아 다행이네요 휘우. 아 벌써 발단력 있는 투자자 뺐네요 여긴 아직 3스택이네요내가 그만큼 잘 죽었다 이거죠? 50원이자까지 좋네요 아 이런 <웃음> 바로 물렸네요 누가 먼저 죽을려나 어 죽어 나이스 아 아, 여기는 구비핀을 되겠네요 아안 돌릴걸 <웃음> 근데 이거 최고의 친구도 공급 빨라진 거 좋아서 괜찮습니다 일 친구 빌렸네요 여기서 2원 이겨서 1 원. 이거 삼성 찍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. 챔피언 복제기 있으니까 저기 근데 구비빈을 찍으면 한 방에 터지긴 하는데 뭐 야스오나 딜러 삼성 찍으면 터뜨리기 전에 그냥 저희가 죽여버리면 되니까. 오 황금술사의 지팡이 아 나도 빛비을 빅비누... 와우! 조이가 나왔네요 아 이러면 완전 땡큐죠 연승 너무 좋습니다 아 돈도 많고 체력도 너무 여유로워서 저 용삼성 찍어보고 싶은데 10호 용삼성 찍는 거 해보고 싶네요 빛비을구비비을은안될것 9빅비누은... 같고 두 개나 필요해서 와우 오빛빈을 하나 더 내려도 되네요. 아니지 왜 내려. 7빛빈을 받으면 되잖아. <웃음> 아 너무 좋습니다. 아 템이 너무 많아졌네요. 아! 아 다행이다. 요술서 바로 찾았네요. 아니 요술... 아 고서 도박을 해본다? 무난하게 가겠습니다 암살짜를 하나 더 만들어도 되겠네요 <웃음> 돈 쏟아지는거 <웃음> 우리 라이벌은 뭐하고 계신가 뛰고 있네요 넌 그래서 구비핀을 하겠냐 광템 하나 더 만들게요 드레이븐이 도끼 없는게 아쉽네요 그템 복사하는거 너무 좋은데 아오신이 패어네요엄살아우신 아오신 <웃음> 아, 삼성 볼수 있으면 좋긴 하겠다 근데 아우신 삼성 찍으면 한번더 팔아볼 법도 하지 않나? 오! 템 잘못 줬네요? 아우 <웃음> 어, 안 뚫리는 것봐 <웃음> 근데 서로 안 뚫린다 아돈 어, 봐, 뭐야 이거 <웃음> 염염이도 돈이 되어라 와, 회저네요 여기. 목코들 다 수집하겠습니다. 음, 음. 하루 종일, 이다스 때리게 만들어 줍시다. <웃음> 진짜 일성이 몇갠인데돈떨어지는가 <웃음> <것> 봐. <웃음> 기본 10원 벌어오네요. 만 벨로고, 거하긴 피, 어 그냥 먹을만한 것 같습니다 어돈 많아 돈이 너무 많아 어 쇼진 만들어도 되겠다 쇼진의 인피 하나 더 만들고 아 어, 아니네 총검 하나 더에 암살자 하나 더? 한번더 이기고 갈게요 <웃음> 90원 9레벨 이제 여유롭게 리롤 쳐볼게요 오! 비바나고 확률 좀 높여볼까요? 어쨌거나 삼성 찍으려면 확률 높은게 좋기 때문에 얘들아 버텨! P 64 버텨! 용삼성 한번 찍어봅시다 1 0코용삼성이면 90원? 될거 없어 할수 있어 뭐 밤끝 하나 먹을까요? 아무래도 쌀펜이 남았으니까 오! 바이크 오 다이아 삼성을 보고 있네? 요오 어머 한번 찍어보시지 저는 웃고 삼성, 십코 삼성 찍을 거니까 다음 부자야 아 88원 있어 너? 실수하는 거야? 하이크가잘 나오네요? <웃음> 아니 근데 사실 원 70원, 말이 70원이지 지금 뭐 100원 넘게 가지고 있죠? 한 100, <웃음> 120, 30원? 이정도면 살살 맞았죠? 조이 아 야스오는 짓고 싶은데 고싶 아, 아이스 조이 이제 슬슬 바꿔볼까요? 이제 네, 선택과 집중을 슬슬 해야 합니다 팔고. 오케이. 신이 좀 가깝네요. 와! 신 하나. 나이스. 신 삼성! 아이가 잘하면 더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일 파이크도 노려볼게요. 아, 근데 이거. 조이한테 탱 빼줘야겠습니다 야너 스킬좀 써봐 <웃음> 자 갑니다 와안 <우와! 웃음> 암두 자 갑시다 와 <웃음> 아, 미쳤다. 어, 뭐야, 앨리스 뭐야? <웃음> 와, 앨리스 좀 하는데요? 이 녀석. 아, 좀만, 좀만 기다려줘요. 파이크 남아라, 파이크. <웃음> 나이스, 파이크, 파이크. 파이크도 그럼 하나 남았죠? 아이스파이크 3성 까지 그럼 다 팔고 외롭게만 가겠습니다 다음 살 까지 복합니다이 맛이죠? 이것도 이제 팔게요. 아 뭐야? <웃음> 아 신이 뭐 하기도 전에 파이크 갖다 써놓아버리네요. 파이크 그냥 팔아버릴까요? 우리 신이 뭐 하기도 전에 좋아요. 파이크는 팝시다. 재밌는 구경 했으니까 자, 신혼자 가봅시다. 왜 신이다 불리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<웃음> 여기도, <웃음> 여기도 제정신 아니 <웃음> 자, 밤끝 어? 아 나이스 이렇게 빗빈을 빌드업으로 아오신 삼성 1등까지 했습니다